띵동띵동띵띵띵띵띵라띵띵안 <놀람> 들리니? 노란 소리가 안 들리는 거니? 이 약물 고무시하는 거다. 담이야 웃음이 나와? 띵 숨만 수 있게요. 아니 너는 접속한거잖아 <웃음> 접속 안 했어? <걸렸어? 웃음> 누워있냐? <웃음> 아, 걸렸어? <웃음> 잡아주길 바국어 아니 아니 아 그랬던거야? 그사그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한번 진짜 세워 보고 싶었어. 와한 와우, 와우. 체인지 사람. 리국사 뭐야? 아, 카펫 색깔! 우와! 오. 야, 대박 고급져! 어우, 드지 우드지, 우드. 깔끔한데? 와...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 육상 경기하는 데 아니야, 이거. <웃음> 아니야, 이거 우드로 바꿀 거야. 이거 체인지 마테리얼이 된다니까? 빨리, 빨리 해주세요, 약간. 약간 뛰고 싶어요. 으! 참을 수 없어! <웃음> 내가 상상하는 집 1번 테라스가 있는 집 아~~ 야 통창이다 이거 왔다 쪽으로 나가서 여기 테라스 공간 해주고 그지 1층 완전 통유리 창으로 할까 그냥? 어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지 괜찮... 아 그리고 비소라응너 없었을 때 기저귀 일어났어 기저귀? 볼라랑 창만 가지고 어. 엘리멘탈을 해냈어 뭐그 정도야 우리 아크 짬밥이몇년인이나였는도 했다 너 가서 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다 했지 이직히그렇친구 알았어 안 할게 바로 는리고있는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네. 우리 조를 나누자 누구는 그리핀 그 다음에 누구는 거시기 그리고 누구는 그거 그리핀 잡아오라는 말이죠? 아 좋아요 그리핀 더잡아봅시다한 명만 붙여주시죠 둘이서 잡아오겠습니다 한 편이 데려가시죠 라미는 오늘 특별히 자유 시간을 주겠어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해봐 뭐 잡아보고 아 이거 높이 또안 맞네 아유. 테슬라야? 단차가 죽네 심해 어디? 난 맞게 보이는데? 아 됐다 지금 맞췄어 그리고 아. 체인지 몇 개? 아이 빗소리 안볼 때만 다 맞는데? 이거 <목소리> 이거 지금 자꾸...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단차 오, 잘 맞는 얘를 안 맞는데 안 맞는다 그러니까 얘가 어? 잘 되는데 형이 자꾸 뭐라 해가지고 자꾸 약간 삐뚤어지는 거잖아 형 때문에 봐다잘 맞잖아 아이씨 아니, 이런 현대적인 집에 문소리가 왜 이래? 그 기름칠 좀 해주시겠어요? <웃음> 한편에 이거 왜 들고 있어? 이거 애완동물이야. 얘 도도새 들고 다녀. 그거 네 방에서만 키워라. 왜요? 왜요? 사랑으로 보살펴줘요. 아, 이게 똥 싸잖아. <웃음> 야, 쟤똥 싸잖아. 오! 아, 야, 아, 저그 집에다가 가 <웃음> 아, 자 아, 아, 아, 아. 아 공사는 야 저희 데려와요 불에다 구워버리려고아도도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웃음> 아 내가 지금 똥죽게 생겼어? <웃음> 똥 주워 빨리 얘아죽게죽게얘 아, 불에다 구워버리고 <웃음> 저 소닉 빠져 아, 아 안주워졌어 아왜 아, 눈에다 저거... 던졌어 개빨라 <웃음> <웃음>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여러분 그렇게 할게요 발전기 놓는 곳 으로 그래, 이거봐 오우 이쁘지? 오 라미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사실상 천장도 안하고 지냈던 적이 많은데 좋은 집 얻어가지고 지금 신나가지고 지금 막 할라니까 아, 욕심부리니까 너무 힘드네 이거 여기 천장만 세개 딱딱딱 달아서 그냥 계단 1차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위층에만 만들자 2층만 아. 저... 아아... 시작 시작 응. 나 철거해버렸어요 <웃음> <웃음> 되게 망연자실한 지금 <웃음> 망연자실 느낌 뭐지 이거? 그럼 한편아 예. 네. 이렇게 된거 우리 저 앵무새의 안장을 만들어버리자 그냥 가서 그냥 빗소리한테 증명을 하자 울트라볼 한번 만들어가볼까 이거? 투디야 지금 그리핀 된거 있어? 저요? 많아요 가져갈까요? 오케이 갖고 오자 야 그러면은 저거 타고 진짜 앵무새 한번 가자 야, 라지 스토리지 하나 가구 하나만 두고 출발하자. 최대. 음, 너무 예뻐. 우와. 이 봐. 오. 야, 너무 잘 어울리지. 이야. 야 한편 나 집에 와봐. 형이 너를 위해 만들어둔 게 하나 있어. 오. 만들라고. 아, 우와. 딴걸왜 그 만들었어 배를? 아 내가 북부셨잖아 우리 밖에없는데 이씨. 아, 여기까지 미안하니까. 들려. 아, 여기까지 들려. 배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합주를 하게 해줄까? 아, 네. 저기 파이어 패럿 있다. 46,000 달러야. 쟤할 만한데 파이어 패럿 75. 어, 코스틱 또 있어. 이번에 405짜리. 야, 얘는 뭐야? 저거 21만이야. 저기 탈거많으 그래픽 개 많아. 타고... 야, 2D 그래핀몇 마리야? 야, 이거 6마리야, 7마리야? 와우 미쳤다 아니, 모르겠는데 야 미쳤어 개만이에 왔다 얘얘얘 맞추면 돼얘어 지금 맞추면 돼 예측샷 어우 아, 이걸 꺾네 오 예측샷 아 이거 좀 많이 높아야 되고 어 묻었는데 예측샷 나이스. 나이스 야 이러면 찔러 <웃음> 지금 몰라 1 0초 구 오케이 8. 오 이거 금방인데 잠깐만 오다 돌리면서 이일9어 아이씨 안 됐다 라이트는 그대로 죽여버리던데 우리 됐다 진짜로 네. 아! 아! 어.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나 나이 맞췄 빨리 가 이제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러금러 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불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나러블어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러기러블러기러블러기러블러블러블러블러블 <웃음> <레> <나 어디가? 레> 오다 움다 돌아도 어 맞췄어 맞췄어 맞췄어 어, 그 그래, 그래, 그래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불러 5초, 5초 그래, 4초, 하나 던져줄게 네. 일단 보내줘야 될때 일단 보내줘야 돼어 일단 보내줘 게다 울트라 라고 그렇지 어 이게 벽에 박을때까지 어? 좀 기다려봐 오니. 야 어, 뭐야 빗소리 미친 빗소리 미친 이게 이게 바로 민빗소리지 야, 빨리, 아 연빗소리지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울트라볼 잠깐만 기다려봐 어어어 맞춰버려 맞춰버리고 볼라 대기 잡았어 나이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됐어 야 마지막에 좋았다 구회춤 들어가 구회춤. 때려 보내 줘야 돼. 어, 구회춤 잠시. 이러면 한결 올라가거든요. <웃음> 왜 0% 같듯이 지얘 얘 레벨 높아서 그런가? 야 근데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피를 아슬아슬하게 더 깎는 방법이 있어 3트라도 3천... 바로 돼. 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트라 와. 라트라트라트 <웃음> 그냥 헤드샷, 그냥 눈탱 아리에다가. <웃음> 헤드샷. 아오 와몇 퍼. 야, 이래도 이다고 몇... 어... 정말. 남아. 어이제이 이래. 이래. 이래. 이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래. 이 나 도끼로 죽인 다음에 가죽기나 켤게 됐다 아니 원래 잡았던거는 레벨이 낮아서 이게 됐나봐 드디어 데미지 테스트가 가능하겠네요 오 승차감 너무 좋은데? 너무 부드러운데 얘? 그냥 연기 어? 아니 저기 얘들아